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2021년 10월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미콘에서 내년에 개봉될 드래곤볼의 21번째 극장판이자 드래곤볼 슈퍼의 두번째 극장판 슈퍼 히어로의 49초짜리 티저 영상이 짧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티저 영상을 통해 알수 있는 세세한 정보들과 스토리 추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티저 영상 링크는 댓글에 고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티저 영상 초반부를 보면 다크서클이 깊은 퉁퉁한 인물과 그를 두고 설득을 하는 두명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음모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한 남성이 안경을 축혀올리고 그 다음 박사 복장을 한 퉁퉁한 인물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가 H가 적힌 후드 복장을 입고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차에 태우고 설득하는 두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두명의 인물의 옷에는 드래곤볼 팬이라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아랄마크 즉레드리봉군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두 인물 중 운전을 하는 인물은 자세히 보면 처음 박사의 사진이 나오던 장면에서 히어로 복장을 한 인물과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 그리고 눈썹과 음푹 패인 광대뼈를 보면 처음에 안경을 치켜올린 인물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 인물은 이후 슈퍼 히어로 편에 새로 등장하는 감마 1호와 2호에게 소노공 베지터, 마인부 그리고 미스터사탄을 처리해야 할 악당으로 설명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레드리봉군의 핵심 악인으로 나올 인물 같아 보입니다 다시 자동차 신으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코스염의 레드리봉군 남자가 H가 적힌 박사를 설득하는데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준 음료에는 선명하게 레드리봉군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마 2호가 나오는데 감마 2호가 돌진하는 장면에서 그의 왼팔 어깨쪽에 부착되어 있는 레드리본군 마크를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감마 2호는 명상중이던 피콜로에게 돌진하는 장면 같아 보이며 예전 점프에서 언급했던 피콜로의 집도 잠시나마 등장합니다 감마 2호가 왜 피콜로를 공격했을까에 대해서는 잠시 뒤 스토리 추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아주 짧지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전 극장판 주인공인 브로리입니다. 손오군이전 극장판에서 가끔 브로리와 싸우기 위해 다시 와도 되냐고 묻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손오군과 브로리가 같이 등장한 곳은 저 뒤에 나무가 보이시나요? 바로 비루스 행성입니다. 이번 작에서도 비루스와 우이스가 등장한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 장면은 손오공이 브로리와 함께 비루스 행성에 와서 수련을 하는 장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당으로 묘사된 손오공 베지터, 마인부 그리고 사탄에 대한 세세한 정보들입니다. 네명 모두 사악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완벽한 영어로 된 언어는 아니지만 손오공은맨 위에 네임, 카카로트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베지터는 네임, 베지터 로마 숫자 4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악당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베지터가 사세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부우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일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 써져 있는지는 아쉽게도 제가 추측을 할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네임 마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스터 사탄은 가명이고 마크는 악마의 일본어 아크마의 아나그램인 마크입니다 바로 사탄의 본명이지요 그런데 이 정보 또한 레드리본군들은 가지고 있었다니 참 대단한 정보력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설명 중 마지막에 스토리의 열쇠가 될 주인공인 황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티저 영상을 가지고 제 맘대로 신 극장판 슈퍼 히어로의 스토리를 추측해보겠습니다. 게로 박사와 셀이 모두 죽은 이후에도 레드리본군의 잔당은 여전히 손오공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인부우가 나타났을 당시 열렸던 천하제일무술대회에서 손오공이 나타나고 이들은 손오공의 존재를 파악한 후 복수를 계속해서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어로라고 일컫는 자들을 찾아다니면 모두 만나는데 이들은 번번이 지구의 챔피언 미스터사탄은커녕 미스터사탄의 최고 제자 미스터부우 즉 마인부우에게도 번번이 패를 하고 맙니다 어차피 세계정복이 목표였던 레드리본군에게 있어서는 미스터사탄도 그리고 사탄의 최고의 제자 마인부우도 제거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손노공 1단과 미스터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를 찾아야 하는데 마침 히어로를 정말 동경하던 슈퍼천재박사인 이 등장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레드리본군 잔당은 정말 천재이지만 어리숙하고 히어로를 동경하는 이 인물의 심리를 이용해 정말 최고의 히어로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박사는 슈퍼히어로 감마 1호와 2호를 만들고 레드리본군일당은 슈퍼 히어로인 감마 1호와 2호에게 지구에서 없어져야 할 악당들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사탄 소개 장면에 나왔던 팡이 있죠 아마도 팡이 미스터 사탄과 소노공의 손녀로 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될수 있다고 파악을 한후 팡을 곤란하게 만들면 미스터 사탄과 소노공 일당을 불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거죠 그래서 팡을 조사하던 중 팡의 실질적 보육사인 피콜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드래곤볼 슈퍼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콜로는 드래곤볼 슈퍼 부활의 F편에서 팡의 실질적인 보육사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팡을 위협하기 위해선 우선 피콜로를 없애야 한다는 라 결론을 얻고 티저 영상에서 감마 2호가 피콜로를 습격하는 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피콜로가 대활약을 한다고 하니 어린 오바니를 지켰던 피콜로의 모습이 팡을 지키려는 피콜로의 모습으로 또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브로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브로리와 손오공이 싸우고 있는 장면은 아마도 영화가 도입되는 부분의 오프닝 부분으로 기루스 행성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잠깐의 장면으로 스토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제 분석과 시나리오 추측이 재밌으셨나요? 당연히 이렇게 100% 똑같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새로운 정보가 풀린 만큼 영화에 대한 정보가 더 나오기 전까지 상상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모바일 게임 드래곤볼 Z 폭렬격전에서 선행 스토리로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해보며 이번 티저 분석과 스토리 추측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새로운 드래곤볼 정보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익빠 안녕